신내갔다 어. 어? PvP 어, 끝났다. 내것다고 네. 어디에? 오케이. 어, 진짜 나수자 뜬다. 와, 끝나자마자 해 온다고? 메갈로돈도메갈로돈에 맥알로돈, 채워. 메갈로돈에 채워. 아, 오케이. 누구야, 지네? 근데 걔아악 같은데 이거... 버그 아니에요 버그? 아빌드하고 있다가 발전기설치하려는데 니 아, 끝나자마자 온다고? 미쳤네. 음... 아 면리를 들려야 할 것만. 이거 우리 것 부순 거야? 네 저희 것 부신 거요 이게 이렇게 금방 부서진다고? 네. 바로 맥, 이 존나 세요. 뭐해해 빨리? 모컨을 해소할걸. 저 사람 있잖아. 빨리 해소해. 해소할거면. 사람 없어요? 근 바로 안 아니 네. 어차피 바로 회수 해 못해요. 뭐 리모컨을 뭐그는해 안돼가지고. 이거못라아 놓은 이예요 m 이야아이이녀네이이이이 녀석이. 이녀석부이녀석 음.. 너무 약한데? 맥은 왜 맥.. 맥그 뭐냐 있어요 한자로 된니 걔네도 4000 이렇게 썼거든요 걔네도 맥상거네 그러면 네 아니 이게 맥 스탯이 정해져있으니까 케비 진짜 뭐냐 비슷할 거에요 아포사무리야. 왜 와르르 안 돼요? 마지막 됐나? 내 기둥 마지막. 어 됐다. 와와 아, 땅털에 미쳤네. 너무 많이 깔아. 놨네 우리도 개 깔아야 돼. 근 3마리? 10마리. 열마... 아, 그, 불러, 부... 뭐냐, 킹파람으로 불러봐요. 한 번. 막, 선에 지금 총을 안 넣어놨을 수도 있거든요. 킹파를 한번 불러봐요. 아, 어, 사람 있다, 사람 있다. 옆에 탑 아... 뺀다 탑 뺀다 탑 뺀다. 어 씨발 털이 캐쳐 났어. 아 어, 씨. 그냥 바로 물 타요. 1호랑 캐쳐. 1호랑 2호, 2호 불러요. 1호랑 2호. 불러주세요 저 물속이에요 지금. 한자랑 1, 2, 3한명더 넣는 거. 없다고? 네 방금 저거 버그 고물 밖에 없어요. 다른 애들이 있어가지고. 있을 있을 네, 버그 고물 밖에 채팅 안 쳤죠. 이거 업그 오프라인 같은데? 근데 이거 터득, 뭐냐, 가보 캐쳐만 있으면 저거 다 믿어버리는 건데. 이거 빌드 알려준 거보여줘 여기 침대 깔아줄 수 있어요? 벌써 순산났네 뭐냐 침대 깊이 완전 뭘리 그냥 깔아버려 그냥. 터렇게 기차. 터나 온라인인가 보네 A few moments later. h e s u s is e f u c Uhhh, what the fuck?